뭐라고 써있죠? 자, 분차 부분이에요, 분차 부분. 분차 부분. 기본 형태는 ING. 네, 요거죠. 요거 형태로 나옵니다. 우리 이제 분차 부분 공부할 때, 분차 그 부분 만드는 법부터 공부했을 거예요, 그접 적주동을, 적적사 주어 동사를 뭘로 바꾸는 거였어? i 이들로 바꾸고 했었지? 핵심은. 그죠? 그니까 러이 <웃음> 속에는, 여기도 보면, 어, ING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접속사 주어 동사인기가 들어가 있는 노였어 근데 중요한 건 갑자기 이거로 간단가요? 반영적 표현. 자, 반영적 표현이라게 뭐냐 한마디만 하면 요거예요. 위드가 나옵니다. 위드. 위드를 사용해서 군사동원의 형태. 조금 변경된 것 같지만 위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요런 게 나와요. 두개두 두 개가 나오는데 목적어와 목적고 관계를 갖는. 목적격 보호, 어, 관계를 갖는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목적어가, 이거 목적어라고 할게. 이렇게 할게요. 목적어가, 목적보호 한 채. 이게 가장 기본 해석이야. 어? 목적어가, 목적보호 한 채.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때 이렇게 있어요. 목적어가, 목적보호 된 채. 라는 형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이제 능동관계일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고 요거는 시동관계일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래서 여기 우측에 봐봐. 그녀는 뭐하고 있었어 어, 그녀는, 어, 우드커니.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시, 스튜드. 뭐하고 서 있었다고 팔짱을 끼고. 위, 어, arms, 어, arms. 그 다음에 folded. 이런 식이면, 잘못 썼다. folded가 되겠죠? 자, 봐. folded.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문이에요. 어떤 거에 해당될까요? 소각의 능동관계 이거 봐봐요. with her arms. 여기가 목적보험데 당연히 뭐야 팔이 접는게 아니라 접힌채 그래서 팔짱을 끼고라는 뜻이 나오는거죠 그냥 팔짱을 끼고 서있었다 팔들이 접힌채라는 의미야 약간 의역하니까 그냥 팔짱을 끼고라고 할수있는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관용적 표현은 여기도 쭉 나와있지만 의리도 나오고 이거, 이거 결정하는 문제가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거 목적와 목적 보어의 관계 무슨 관계냐 이게 맞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아, p 피가나왔네왜 눈이 감는게 아니라 감겨진 채야. 눈이 감겨진 채 알겠죠? 어. 그래서 그녀는 해봐야 되요 해석되잖아. 그녀는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 라인 레인 레인 자동사죠. 라이의 자동사 과거형이나 요게 그렇지 다야 그래서 꼼짝하지 않은 채야. 여기서 띠는 꼼짝하지 않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두 눈이 감겨진 채. 두 눈을 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밑에 거 봐봐요. 러레이드 자 어린 소녀가 자 엄마에게 막 엄마를 불렀단 말이야. 응? 뭐? 응? 그녀의 눈물이에요. 눈물. 이거 없자 여기 왜 이게 아이기가나오러면 워링이라고 써잖아요 일주 자동차잖아 이게 이렇게 행렬 할수 있잖아 눈물이 흐르는 채라습니다 그녀의 까의까 아래로 눈물이 흐르는 채그지 눈물 흐르기면서 뭐뭐한 채 뭐뭐하면서 여기 마찬가지야 휘케이밍 그냥 안에 어왔습니다자뭐 장화죠 긴 장화 부추죠 부추가 진흙으로 뒤덮인 채. 자, 무슨 관계예요? 수동 관계잖아요, 이것도. 부츠가 행위를 못하니까, 이렇게 ED를 붙여줘야 돼. 알겠지? 커 o v e r e d 가장 중요한 핵심은 ID가 올 것이냐, ED가 올 것이냐, 이거. 이게 ID 맞죠? 왜냐면, 앞에 있는 TRD가 행위를 하니까, 이거는 뭐야요 ID가 클로즈 행위를 못한단 말이야.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동 관계이기 때문에 PP를 써줘야 돼. 부츠도 보통 사물이잖아요. 커버 행위 못하죠. 진흙으로 뒤덮인 채요그죠 진흙, 진흙 성이라는 얘기야. 여기 한번 볼까요? 히먼즈 어, 에돌로스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비 애돌로스는 무슨 뜻이에 당황하다죠? 난처했다, 당황했다. 어, 위닉 어머 히지먼이니까 자신의 어, 돈 전부가 어떻게 된 거야? 도난당한 채. PP가 나왔어 스틸의 과거 부터만지 스테이스톤, 스톤론로 이렇게 된다. 자, 자신의 돈다 털린 채, 너무너무 상황이었다. 난처했다. 뜻입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 갈 건데요. 무인칭 독립분사원에요 우리 독립분사원 공부했니? 독립분사원은 어떤 게독립분사원이지 이런 게 독립분사원이죠? 어떤 게 독립분사원이냐면 ING를 써줄 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슈어 나오고 ING 나오는 형품 이거 봐. 뭐 하고 나가요 여기. 주어 없잖아. 주전의 주어가 같이 사라졌는데, 이때는 써주는 거예요. 이게 독립분 작업이거든요. 자, 근데, 무인칭만 많으요 무인칭. 이만은 뭐냐면, 이것도 생략해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기 때문에? 어, 일반 주어기 때문에. 이런 거, 대표적으로 위죠. 위 같은 일반 주어.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도 거의 반역적 표현처럼 사용이 돼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여기 가 접지동으로 내가 바꿔볼 거야. 여기, 잘 들어. 접지동으로, 어, 만약에, 이렇게 돼요. If, if, we, 우리가 뭐 한다면?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자, 여기 지금 시제 현대죠? speak. If we speak generally. 원래 적주동으로 바꿔주니까 이런 문장이었던 거야. 자, 이걸 어떻게 바꿨는지 봐봐. 적접사가 무조건 생략. 그 다음에 주절이 저와 같지 않죠? 여기 추모잖아요. we mean, we. 같지 않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어, 써줘야지. 원래는 써줘야 돼 이렇게. 그 e a 스피 i 리브 시작했죠? ing 이렇게 되네. 그치? 어, 그럼 일반적으로 부사가 이제 이게 ing가 되니까 ing는 사실 뭐야 현재부사죠? 어, 그죠? 아프시고 모줍니다 리로 나간 거예요. General 그럼 원래대로 써야 된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잖아. 그치? 어, we generally speaking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런데 어떻게 는다 어, 승략기.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승략기. 그래서 인칭 없이 쓴다 해서 무인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인칭, 음. 무인칭. 알겠어? 그래서 우리 눈에는 g e n e r a l 만 보인다. 요런 게몇 개가 있죠? 예를 들면, 솔직히 말하면, 할때 뭐라고 써요? Frankly speaking. Frankly speaking.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 솔직히 말하면, 몇개 외모? 야,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런 표현이야. 그치? 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Daily s p e a k 이것도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If, we, 우리가, we speak, 말한다면, 어떻게, 프랭클리 솔직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지 자, 예를 들 만약에, 대충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 많이 쓰이잖아. 대충 말하면 할때는 어떻게 쓰냐면 roughly speaking 이에요 roughly speaking 하면 무슨 뜻이나 대충 말하면 이란 뜻이야 대충 말하면 rough에는 거친 뭐, 울퉁불퉁한 이란 뜻도 있지만 대충해 이란 뜻도 있어 그래서 대충 대강대강 대강 말하면 이것도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적극적으로 if we 다음에 speak roughly 원래 이랬던거에 이게, 어, 이게, 독립, 인칭독립부성인이그래서 그렇죠? 러플리 스피킹, 프이크리 스피킹, 엄밀히 말하면, 스트리트리 스피킹, 엄밀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어? 지 어, 바뀐 거야. 그래서 여기 거의 막 아이들한테 암기를 시켜. 학원에서도, 뭐 학교에서도. <웃음> 애워! 반인 쪽 표현이니까. 반인 쪽 표현이라면 무조건 애울 필요 없어요. 그, 다, 요기는 45,000개인데, 수거 포함. 언제 어, 다 하겠냐, 말이요 자, 다시 한 번. 품사고는 오늘 두 가지. 전체적으로는 관용적 표현이다. 관용적 표현. 관용적 표현은 생각나는 게 일단 위드 목적어 목적보현의있는 위드가 있고는 특수한 분으로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 위라는 주어가 주제의 주어가 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써줘야 되지만 생략된. 일반주어 위가 생략된. 인칭이 생략된. 알겠어? 인칭이 없어진. 무인칭 독립구성까지 같이 알아야 된다. 알겠지? 어. 나머지 아는 것들을 너희들이 메모를 하고 우리 다 해석을 한번 쭉 접어봐. 2 8부터3